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신나게 인사를 해보려 했어. 이거 그 버리 버리 뻥튀기여라 이거 근데 이제 그그이그 그, 그 이름이 조리뽕. 뭐지? 어 뻥튀기 강강뭐라지 뭐라, 이름이 아또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강정. 응 뻥튀기 강정 맞아. <웃음> 맞아? 응 뻥튀기 강정을 할 거예요. 이걸로. 아 이게 갑자기 생각했다가도 말이 안 나와 불을 먼저 굉장히 약불로 약불로 맞춰야 돼요 이거는 조금만 쐬도 타버리니까 엄청 약불로 이렇게 약불로 아주 약불로 해야 돼요 불이 꺼질라말할 정도의 약불 자 이거는 설탕이에요 설탕 150ml 그 종이컵을 하나 이거 저기 엿인데요 엿 물엿 이건 물엿인데 하얀 거예요 근데 이것도 150ml 1대1로 이렇게 해 놓으면요 서서 이제 녹, 녹아야 돼요 이거 뻥튀기는 고기 컵을한 10개 정도 이거를 조금 넣으면은 이거 몇 개였어? 몰라 아, 이, 이제 뭔어버렸네 다시 해요 10개 <웃음> 이게 저글컵을 10개예요 그리고 어, 땅콩 응, 땅콩 응, 응. 땅콩이 많이 있으면 한컵 넣어도 되고 나는 땅콩이 조금 한컵 넣을까? 응한컵 땅콩이 있어야 맛있어 응 이건 호박씨 호박씨는 반 컵만 넣을게요 반컵반컵 반 컵. 이렇게 해바라기씨 넣어도 되겠다 해바라기씨를안 넣어 안 넣어? 응 음. 이게 저기 이게 저기 종이 호일이에요 여기다 파, 뭐 기름 식용유 발라줘도 되고 참기름 발라줘도 되고 그러데 나는 지금 참기름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될수 있지 뭐, 버스면한게더 좋잖아. 식용유보다는. 붙지 말라고 발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숟가락에도 이렇게 바르고, 붙지 말라고. 미리. 이렇게. 오, 이게요, 불이 세면요, 막 타버려요. 그래서 약하게. 약불로. 줘봐. 사람들이 힘든 일나 시키래. 힘든 일 해야 돼. <웃음> 이..이거 힘 안들어 아이 힘들어라 아이고 됐네 이 아저씨야 아이고 아유, 이게 힘들댔 아이고 생색내고 있어 진짜 <웃음> 진짜 힘든건 안하고 김치..김치 버무릴때 니가 버물러 그럼 진짜 안하는거 같잖아 응? 어? 진짜, 진짜 안하는거 같잖아 <웃음> 어, 그러지마 요즘 내 안티가 생기고 있어 안티가 생기고 있어? 아. <웃음> 하트예요 하트 이, 하트 여러분 하트입니다 이 설탕이 다 녹아야 되거든 이게 지금 보글보글 끓으네요 이거 약간 보글보글 끓으면 이제 속이 이렇게 하얀 게 보글보글 끓이는 거예요. 볶음이 올라오면서 여기다 이제 그다 넣어도 돼. 더 물리는 거예요 이게 안 달게 하려면요. 좀덜단게 싫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더 많이 넣으면 돼요. 이렇게 지금 우리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다른 걸 싫어하니까 조금만 더 넣을까? 응더 음, 넣어요 추가로 이게 좀더 넣어주면 돼 충분히 이게 엿이 골고루 충분히 묻게 좀 한참 이렇게 젖어 줘야 돼 무두게 응 무두게 이게 맛있더라고요 우리 구정에 이걸 해서 먹었는데 집에서 영화 보면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하는 거요 고소하니 맛있어요 쌀로 한것 보다 이게 일로 한게더 맛있어 이게 전문가로 하신 분들은 이, 이게 그릇 틀이 딱 있어 이렇게 틀이 딱있어고 그 밑에 바닥이 없고 이렇게 놓고 깍깍 눌러가지고 쏙 빼면 그것만 딱 남고 틀만 나오거든 근데 우리 가정집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후라이팬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절구박맹이요 <웃음> 맛있네 맛있어? 맛있게 생겼잖아 음. 이게 보리라요. 고소해요. 이거요. 길이 거길이 쌀, 이거, 이거 그 튀긴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길이쌀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튀겨지질 않는데 이정도밖에 근데 이길이쌀이 그렇게 좋다네요. 음.. 나도 몰랐는데 엄청 이게 사람한테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것도 강정을 할거예요. 여덟개 여덟개예요. 종이컵을 여덟개 여기 호박씨 아, 호박씨 아니야, 이거. 해바라기. 해바라기 씨, 한 컵을 넣을게요, 이거. 이것도, 이게, 길이살이 잔잔하니까, 여기는 호박, 해바라기 잔잔한 거. 좀 많이 넣는 거에요, 한 컵. 호박씨 조금. 이거는요, 양이 좀 적으니까, 어, 설탕. 백. 백. 나 보면 뭐 답이 응. 나와? <웃음> 요거는 <웃음> 색깔이 좀 까매서, 이거, 이게 물엿, 이렇게 색깔 있는 거너도 괜찮아요. 하, 하얀, 하얀색 있는 거는 깨끗하게 하얀색 엿을 넣어야 되고, 이 까만 거는 이런 색, 이 물엿 까불리한거 넣어도 괜찮아요. 이것도 100. 음, 또 녹아야 돼. 물이 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보글보글 끓어 분단께라잉비리를 놓고, 살짝 불 굳었을 때. 음. 너무, 너무 팍싹 굳으면 안 되니까, 약간 불 굳었을 때, 딱잘라야 좋아. 이렇게 뻥튀기로. 뻥튀기? 뻥튀기로 강정을 만들었어요. <웃음> 길이 강정, 이거는 버리뻥튀기 강정. 근데요, 두개다 고소해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테레비 볼 때도 하나씩 집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얘들 간식에도 좋고 가자보다 음, 이게 몸에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시라고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지퍼백? 음, 지퍼 팩. <웃음> <웃음> <세팅이> 지퍼백. <웃음> 이렇게 해놓은거 이렇게 해놓거 사먹으려면 비싸잖아 집이 사면은 깨끗하고 응? 뻥튀기의 완성은 <웃음> 뻥튀기 완성은 지퍼백이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고소한 뻥튀기.